1. 한적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멀티태스킹이 어려운 이티제는 데이트할 때 애인에게 집중하고 싶어합니다. 그러므로 시끄럽고 인구 밀도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또한 일상의 지친 이티제를 힐링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티제가 빠르게 애인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. 2. 접근하기 안 어려운 곳 보통 주말에 데이트할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선호하지 않습니다. 이미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. 여름휴가를 받았다면 마음먹고 산, 바다 등을 여행할 수 있지만 팍팍한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에 인적 드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도 좀비 모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. 3.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곳 그렇게 이티제가 엄선한 곳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단골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티제가 단골로 가는 곳은 웬만하면 호불호를 가리지 않는 곳이므로 이티제 성격처럼 덜 자극적이지만 꾸준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시 청해 주시 사스일에그 Bon Indung Fanyu, n g s n g Vlog, ASMR, Dung Total, Negaji Benefit, Yul n l l s u i s u n a d c u k